축하합니다. 생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응. 사랑하는 예모님 응. 생축하합니다. 소원 고손소고오오 음. 하나 더할 거야. 음야 얼굴에다 아, 하면 어떻게? 아 맞아줘야 돼요. 하늘로 했어요.